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두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아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감기 걸렸나봐요.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못먹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한슈씨 가족들한테 잘라서 줄게요. 차장 이렇게 잘 냈습니다. 아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고 싶어요.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무슨 말하? 말하와 대박 맛있는데. 엄청 부드러워요 볼베리 케이크는 대박 맛있었어요. 달기 케이크. 계기가 는 음, 달지 않아요. 네, 그런데 엄청 부드러워요. 알라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케이크들이 너무 맛있어서 누텔라 발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잊어버렸네요 네 처음에는 불베리케이크가 훨씬 맛있었어요 네아 달기 케이크도 좋았고 달기 케이크는 부드럽고 음 엄청 달지 않아요 저는 달달한 거 좋아서 불베리케이크가제거였어요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<목소리>